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세면대 폼업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기존에 있던 폼업을 제거하시면 그 안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물질이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알고 작업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우선 세면대 폼업을 교체하려면 기존의 폼업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폼업 해체는 윗부분의 폼업을 빼내시고 아랫부분에 파이프를 돌려서 파이프도 빼내시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은 육각렌치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제거해줄 때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누워서 하셔야 해체 작업을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해체를 다해 주셨으면 새로운 폼업으로 교체를 해 볼게요 폼업을 먼저 넣고 세면대 아래에 고무패킹을 넣어서 폼업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링과 파이프를 돌리고 고정을 시켜주시면 험업 설치는 완성 이에요